안녕하세요 킴비서 입니다 아 힘드네요 방금 조금 전에 라이프마일 관련해서 편집 마치고 업로드 했는데요 애기한항공도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중이라 급하게 만들어 올립니다 제가 지금 지쳐 있는 상태라서 어, 조금 음, 허접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어, 또한 애기한항공은 어, 마일지를 보유 중에 아니면 정확한 비행 상승 내역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도 털기 바쁜 관계로 이걸 또 결제해서 보여 드릴 수가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다만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조회해 보시면 대충 유추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현재 애기한항공 마일리지 100% 추가적립 이벤트 중이고요 어, 신규 회원은 최대 3만 플러스 3만 마일리지로 6만 마일리지까지 그리고 기존 회원은 5만 플러스 5만 마일리지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가입한 신규 회원이라 6만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네요 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 외항사 마일리지 발권 후에 구매는 딱 필요한 말, 만큼만 구입해서 발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럼 지금 마일리지 공제표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어, 공제표를 쭉 보니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래 지역을 확인하는 링크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파이스트에 속해 있네요 어, 아까 혹시 마일리지 공제표 확인하실 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 지금 제가 당장 최대 구입 마일리지가 6만 마일리지인 거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로 왕복할 수 있는 구간 기준으로는 파이스트에서 파이스트로 갈때 비즈니스로만 발권이 가능하네요 어 따라서 4만 2천 마일리지만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어, 파이스트, 파이스트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4 2 0 0 0 마일리지로 비즈니스를 타고 갈수 있는 구간을 일단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음, 이 중에서 먼 국가를 보면 어,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게안 항공이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이라서 어, 아시아나 에바 타이항공, 싱가포르 항공 등으로 발권이 가능하다 보니 동남아의 거의 모든 구간 발권이 가능합니다 어, 특별한 설명은 안드리겠고요 어,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푸켓, 발리, 방콕, 싱가포르 등 모두 발권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 이곳에 갈수 있는 4 2 0 0 0 마일리지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확인해보니 525유로로 67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네요. 어 비즈니스로 동남아 왕복 70만 원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도로 발권 시에는 30만 원대로 가능하겠네요. 어 이런 것들을 아마 편도 신공이나 이원 발권, 어, 즉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랑 연계해서 사용하면은 더 좋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고요 어, 자세한 사항, 사항은 애기안항공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킴비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